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스마트폰의 모드는 화면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PC 여러분들도 화면 오른쪽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맨 중앙에 있는 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생방송에 많이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. 자 멋진 후원과 구독과 많은 좋아요를 해주신 여러분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. 그리고 후원과 구독 안한는 니놈들 니놈들은 나랑 같이 더 로그로 한번 가보자꾸나 어이? 무슨 소리야?